포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이창진입니다. 튀르케예와 시리아를 강타한 지진으로 희생자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 지진 피해 복구를 위한 기부 행렬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튀르케예와인앤인연 스포츠 스타는 연일 SNS에 구호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튀르케예에서 허락한 배구여자 김현경 선수는 지난 6일부터 매일 SNS에 트리키에 관련 게시물을 올리면서 도움을 호소하고 있고요. 이탈리아 프로축구에서 뛰고 있는 김민재 선수도 트리키를 도울 구체적인 방법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외 스포서 스타들도 저마다의 방식으로 트리키에 도움기에 나서고 있는데요. 우리의 따뜻한 관심과 도움의 손길이 절실한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토일 스포스포스 먼저 프로배구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스포스토마의 강산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배구.